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좋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끝에는 반드시 소중한 누군가와 행복해지는, 내게는 이룰 수 없는 사랑스러운 꿈. 800년 전에는 게이트 현상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세상이 마냥 평화로운 건 아니었다. 가음국의 돌연이 나타난 특이한 마음을, 검귀. 그 이름대로 그들은 검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보이는 것들을 족족 파괴했다. 나름대로 유명한 무사였던 나는 그검기들을 토벌하러 떠났고 앗! 너무나도 쉽게 그들을 베어버리고 말았다 아! 아! 니 녀석 절대 용서치 않을 테다! 정당당히 검으로 승부한 결과, 네가 패배했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니, 약속대로 그 목을 가져가겠어. 저 절대다 저절대다! 절대 이 녀석이 행복해지지 않도록 저절대다! 광기가 되도록 조지하겠다! 우리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영원히 떠드는 저지받은 영원히 되다! 자, 이야기를 반복하자! 받은 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하자! 뭐, 뭐, 무슨 소리야? 계속해서 계속 고통받고 <웃음> 괴로워해라!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자를 그 손으로 죽이는 날까지! 그리고 나는 뭐잖아.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걸 알게 되었다. 어떻 대체 체이런짓이우짓 짓을... 친구잖아! 왜이러는이야는받야들여줘 진정한 진정한증정해은 지센... 이게 대체 무슨... 그 이후로도 악령들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어디로 향해도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품거나 행복함을 느낀 순간 나타나서 내 몸을 빼앗고 인정사정 없이 주변을 공격해댔다 어, 두려워 이 이상 여기에 있는 게이상구원자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는 게 내가 또다시 소중한 자들을 해치게 되는 게 역시 아케나인에도 이 저주를 풀 방법은 없었어 그 녀석들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기 전에 떠나야만 해 너무 늦기 전에